안녕하세요. 자취아지입니다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칼질에 대한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하는데요. 유튜브 상에서 수만가지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도 다 나열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남기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질하기에 앞서 도마를 놓기 전에 젖은 면보나 키친타월을 밑에 깔고 도마를 위에 올려줍니다. 이 작업으로 칼질하는데 도마가 흔들릴 위험성이 줄어들어 안전한 칼질을 할수 있습니다. 어깨넓이의 보폭으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도마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다리를 한 발짝 뒤로 빼어 칼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칼 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뒷칼이 끝나는 중지거리 부분에 중지를 걸어 주시고 엄지와 검지는 자연스럽게 칼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엄지가 칼등 위로 올라가거나 손잡이 부분만 쥐고 칼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칼이 흔들릴수 있으니 칼날을 쥐고 칼질하는 법을 추천드립니다. 칼질 하실 때 시선 처 있는 칼과 손가락 마디 사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질은 크게 당겨썰기와 미러썰기를 나누어집니다. 칼질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당겨서는 방법은 칼질 속도가 빠르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칼날이 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겨서는 방법은 손목에 힘을 빼시고 칼을 몸쪽으로 당기듯이 칼질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썰기는칼 밑으로 짚는 것이 아니라 밀듯이 서는 방법으로 일식 조리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도가 올라가고 칼날이 덜 손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미러설기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밀어설기나 당겨설기는 정해진 법칙보다는 재료의 질감, 용도, 성질에 따라 상황에 맞는 칼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된다면 밀어 찌거설기라든가 당겨찌거설기등 힘의 방향을 조금 변환함으로써 재료나 자신에 맞는 칼질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칼이 잘 들어야 합니다. 위에 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칼질은 속도보다 일정한 두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칼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는데요 당분간은 요리 스킬 위주로 영상을 남겨 볼까 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